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른이 보험 전문가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요 20대만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는 어른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박정영입니다 어른이 보험을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큰 틀에서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됐으니까 음.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지 음, 결론을 얘기하라는 거죠? 네 결론부터 얘기해 주세요 <웃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8월 17일을 기점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의무회지 환급형 10% 플랜은 아예 이제 판매를 종료를 했고요 보험료를 낮추면서 보장에 취중하는 보험을 가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무해장급형 50% 플랜이 가장 그 기준에 맞는 건데 50% 플랜 중에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조건이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전에는 성별 따라도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도 조금 달랐다면 이번에 제가 본 시장은 성별로만 구분을 하셔도 혼돈스럽지 않겠다 어, 특정한 어떤 연령이라든가 특정한 성별은 음, 음. 어떤 회사가 더 유리하다 이런 응.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없어졌다. 음, 응, 음. 응. 이제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평기하게 되게 나와서 응.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들은 디비 손해보험. 응. 보험료가 엄청 저렴해. 같은 연령대 남녀를 비교했을 때. 응. 어, 사실 여자 같은 여자로서 좀 아쉬워요. 어. 응. 얼마 정도 나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합 플랜. 남자분들은 보통 20대 초반 분들은 9만 원대. 어. 10세. 까지 간다라고 음. 하면은 한 10만원 음. 정도 한 10만원은 크게 넘어가지 않는 음. 선에서 준비가 가능하시고 이제 그게 진단비와 수술비와 후유장에 다 들어갔을 때요 어. 음. 그러니까 50% 플랜으로 많이 올라갔는데도 그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고 네. 음.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보장을 음. 말씀드리면 d b 손해보험을 먼저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데 음. 이제 아무래도 보험료적인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향후 20년, 30년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돼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이제 농협을 기반으로 보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음. 그러니까 농협하고 롯데가 좀 비등비등하게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진단비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술비의 조건을 봤을 때는 농협을 추천드리고 진단비만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롯데손해보험이 음. 네, 같이 보안구성으로 보시기에 좋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음.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DB가 제일 좋다 네. 네.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조합을 할 거냐 진단비 구성을 할 거냐 음. 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는 DB, 농협, 롯데까지 네 그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죠 어, 네. 보고 어떤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지는 음. 전문가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같이 고민하는 거죠 음. 음... 네, 그렇게까지 일단은 정리를 해드렸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서 뭐 제안을 받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KB, 어, 뭐... KB, 뭐, 어디나 다른 회사들, 음... 뭐 메리츠, 뭐 이런 거 나오거나. 음... KB나 메리츠 상품 다 좋아요. 음. 지금 아주 크게 금액이 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지만 전체적인 담보의 구성과 그 안에 보장 음. 내용과 뭐 약관상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걸다 비교를 했을 때 DB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음. 개개인별로 니즈에 따라서는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풀 보장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기준으로 음. 봤을 때는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바쁘신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네. 깔끔하게 해드렸고 농협플러스 DB가 음. 계속 강세였어요. 그전까지는 무해지 10%형이었다면 음. 50%형으로 이제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의 이유와는 다른 이유 포인트만 좀 잡아주신다. 이전에 DB플러스 농협을 하는 주 목적은 어, 진단비와 수술비와 각종 항목을 다 최대 보장으로 넣는데도 한 회사를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음. 이게 이제 포인트였죠. 무해장급에 50% 플랜으로 변경되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농협이. 음. 어, 진단비와 지금 이번에 새롭게 종수술비 한도를 확 늘려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만 그 외에 질병들을 보완하는 구성이 있어서 사실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농협 하나로 가자 라고 완전히 추천드리기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은 보험료의 기준이 달라지고 어 전체적인 밸런스라는 거를 무시하고 갈수 없다 음. 네, 그 조건에서 봤을 때는 DB 하나로 보셔도 남녀 상관없이 다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음. 말씀드리는 건 아예 보험 기반을 새롭게 음. 어 내가 어 백0세까지 평생 가져갈 기본 베이스, 초석을 다지는 플랜에서는 이번 달은 팁이다. 네. 어, 정리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보험연구소의 핵심은 음... 디테일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으니까. 네. 네.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가 초창기 영상에서는 뭐 표도 띄워드리고 음... 어, 뭐 상품 비교했던 거뭐 이런 것들 막 음. 올려드리고 했는데 최근에 안 하는 이유가 ppt 띄워놓고 막 이렇게 금액 읽어주는 데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음. 네. 저희가 뭐이 자료 하나 하는데도 앞, 앞서에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서 음. 어, 전사 다 비교하고 주말 내내 네, 주말 내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다 비교를 했는데 음. 음. 이게 무의미하다 사실 이건 설계사한테 필요한 거지 고객님들이 보실 만한 자료는 아니다 라는 거죠 어그 순위 정해서 뭐할 거예요 음. 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순위가 나한테 맞느냐를 맞아. 알아야 되는데 음. 음. 고객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이 가격으로만 여기가 제일 싸다 가성비가 여기 제일 좋다 이렇게 올리는 풀들 그리고 영상들이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주의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인 20대 분들이니까 금방 파악하실 텐데 금액이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디테일. 음.